실사예요. 나 아, 아, 아, 이게 진짜 어렵대요. 아, 아, 아, 아, 아. 이번은 자유스럽게 아. 네, 자유스럽게 여러분들이 맡고 싶은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할 거예요. 자 이거 누,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가거나 제이홉 하고 싶어. 저 아림. 응 음. 있어 있어. 그럴 필요 있어. 뭐아까 나는 나 진영 하고도 되냐? 네 그래? 하고 싶은 거 해. 아, 지금 바로 녹음 들어갔나요?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아, 아, 준비하지 말고 바로 가니다나 아, 진이 형 똑같이 갑니다. 아니... 아니... <웃음> 자, 갑니다. 스탠바이... 큐! 준비됐어? 시작해볼까? 공생! 공생이란? 서로 함께 나누며 산다는 에헤, 뜻으로 스킵 스킵 아니 우리도 사전적 의미는 알지 맞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왜 모인 건데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대로 안 된다고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 있어 그럴 그래, 그럴 필요 있어 안 그러면 안 됐어 아니 신발을 그거 맨날 집어 넣어야지. 그걸 맨날 또 그럼 어떡해? 아니, 나자 자. 자자 자. 자자자자 자. 보다비야지야너무다 아니부터 대니다대 아니 신발을 그거 맨날 집어 넣어야지. 그걸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 아니 아니 자, NG, NG. 어렵다, 아니 어머, 아니 아 아 시마 놓아줄 거 아니야 시마를 오케이 역할님 아, 아, 시마를 아. <웃음> 자 다음 지두 <웃음> 번째 넘어갑니다 한번 한번 보고 보고하는 건가요? 바로 하는 건가요? 바로 갑니다 아, 바로요 바로 갑니다 자 스탠바이 큐어어우우우요요요요요요요어자자어왜 어, 어, 어, 어, 뭐, 이거 야 왔어요? 아니 너는 왜 맨날 방바닥에 누워 있어 임마 빨리 들어가 아+ 그 봐. 아+ 아+ 아+ 그 아+ 지 친구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아무 들보다 아니고 왜 맨날 굴러다녀 허씨 애차 형이 은근 먹기 아 추산다 뭐 먹...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아+ 이거 뭐 아+ 이거 어렵다.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야,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차 형만 먹게 열려? 아 왜? 안돼 뭐라는 거야? 에이. 어우 야 어려워 어려워 어렵다. 나 솔직히 잘했는지 모르겠어 3번 신 스탠바이 준비됐죠? 네 현우 네. 화장품 그래. 잡아서 잡아닙니까 아니 친구야 너가친구 때문에 내가 요리를 못하는 거야 나도 화장품을 시원하다 데다가... 가 <놀람> 화장품을 시원해야 돼요 너원해야 돼요 아, 아니, 아니 음식을 시원하게 먹으려 냉장고가 야. 만들어진 거야 음식을 하는 분을 속이면 어떻게 해 자+ 자진 여긴 전 생활을 위한 의견 조정의 자리라고 아유 저 이거 아아자장려고 하려고 하려고 하려고 하려고 <웃음> 랩몬 B 형이 너무 귀여워. <웃음> 자자자자 진정들 좀 하세요. 여기는 더 나은 하숙생을 위한 의견 조정의 자리라고요. 아이고, <웃음> 아이고, 아이고, 자,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단무지야. 그냥 화장품 응정 하나 더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오오오 어? 오오이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그럼면 다음은 최강이 주말입니다. 아 진짜 너무 웃겨. <웃음> <웃음> 너무 웃겨. 아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예상이 안 간다. 아 나도 웃기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너무 웃겨서 못 하겠다 나는. 화이팅. 큐. 양말 한짝 부족했으니까 이건 내가 가지고. 오케이 주황색 모자 없다. 주황색. 먼저 내가 가지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다 아 석진이 형 석진이 형이 필요하겠네 석진이 형한 2년 정도 쓴 건데 오케이 지민이 욕조 지민이 진짜 좋아하겠네 크, 지민이 울겠다 이거 받으면 오케이 어, 이거 그냥 가져도 되겠는데? 어, 좋은데요 형? 어, 안 보고 했는데 진짜 잘했다 나 얼굴이 너무 빨이졌는데 아, 사람들이 다 나만 보더라고. <웃음> 어, 근데 너무 정국 같았어. 너무 잘했어. 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 진. 스탠바이. 큐. 아니, 이런 것도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진짜.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아 이거 누가 갖다 놓을까 최선을 다했다. 어, 어렵다. Hi. 아 제발 우리한테 버리지 마 김태형. 야 버린 거 아니야 진짜 억울하다. 나는 그냥 너한테 나눠준 거지. 형 근데 그건 버리는 게 아니고 나한 저거 선물하다 이렇게 아, 변한 게 맞지 않을까요? 야, 진짜 형밖에 없네요. 하... 잠깐만 얘얘 예, 예? 너도 진짜 다시. 아, 아램진아진아진아진 아, 아, 아, 많은데? 아진아진 명배우야 이거 아왜 이렇게 많아? 바로가문상합니다 네. 거바이번에고또이도 네. 아, 실패도... 너무 좋무이 너무 이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어디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 이거 너 이거 너 이거 너무 좋은데? 이니다 이거 이 아안 돼. 이거, 이거, 뭐지? 할게요 이거, 뭐지? 부서진거 이거, 건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 어제부터 보고 있으세요? 어제부터 치, 진짜 어? 돌맹이인줄 알았다 아, 미 말을 하고 누워있던 거 해야지 아, 뭐야, 진짜, 진짜 돌맹이인줄 알았어요, 형 뭐야? 확인하아 확인하자 아, 아 이게 뭐야? 음? 허수기 주면 좋아하게 는데 이거 허수기 좋아하게 되겠다, 이거 <웃음> 야, <웃음> 야, 이거 입이 어... 하나도 안 맞았어 아니야, 잘 맞았어 괜찮았어 19번 교 아, 그거 형신 거예요? 내가 저한테 받아. 남준이가 저한테게 막해 줘. 그죠?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솔직히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되게 인형을 받고 좋았는데. 또 진짜 그게 보니까. 저도 좋았어. 좋았거든. 아, 써. 그럼 나한테도 좀 줘요. <웃음> 오, 오케이, 오케이. 응, 교체할게요. 나도 귀차 하라 줄게. 가자. 가자. 가자. <웃음> <웃음> 어, 야, 탄력받았어, 탄력받았어. 10번 신 제이홉 지민. 네. 제이홉 지민. 야, 무지개 개야. 뭐 이랬던 같은데, 너. 준비됐죠? 스탠바이. 겟릿. 큐. 야, 무지개 개야, 지. 오. 음. 자. 어우 귀여워. 아우, 너무 사랑스러워. 자. 음. 음. 음. 자아 난 깎은 게 너무 좋아 완벽한데? 오케이 가. 전 이러고 있는 게 좋아요. 아, 아, 아, 아. 이것도 언제 다 정리해? 아. 아, B. 어 뭐야 나 B야? 어, 슈가, 나, 지민. 어, 정돈 어려운 것도 아니. 애마 정리 정돈, 아, 정돈 아, 네, 더 어려운 보시. 것도 아니. 아, 정국. 네. 아 나. 나. 와 이거 아, 진난난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기지개 켜는 것부터 갑니다. 네. 에에에에에다에 에이 l 로미 w me. c a c 으. 으. a 난저 정도 안 되게 너무 싫어. 왜, 왜 다들 좋은 도안 하는 거야? 깜끔뭐라 깔끔? 그래, 봐정 뭐 g 정 n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 g 여기에 대서는할 말이에요 섬다 오니 신발은 본인이 신발장에 넣자! 제가 늘 예배했다 아닙니까? 아니, 나도 신발에 넣고 싶지! 근데 공간이 없잖아, 공간이! <목소리> 당연 공간이 뭐야, 우선가 공간이 없나, 어떡하라고! 정국이... 정국이... <목소리> <뭐여>? 정국이. <목소리> <목소리> 정국이. <목소리> 뭐야? 정국이... 정국이... 뭐야? 야. <웃음> 갑니다 큐야춤잘 춘다 춤은 저렇게 출 거야 제법 좀 빡빡 아, 아, 다녀 심정 어 뭐냐 너 근데 왜 뒷문으로 들어오냐 그 방금 들고 들어온 뭐 뭐데요? 제뭐 가지고 와서 아이고 뭐고 아이고 아이고 이야 아이고 이야 경구아 에 뭐해 아니, 그냥 뭐 밖에 있길래... o 그래. c 어, e t 무 n the t 밖에 있었어 어디 가, 어디가요 몰라 와 이게 뭐야 야 이건 또 뭐야 와 w 가 a t are y o 이 What are you? w h a 안녕하세요 제호입니다. 아, 제호의 동화된 아, 아, 제호입니다. 하하하. 아, 아, 아. 와우 좀막깔라게주어요 여기. 오케이 좋다. 아, 어 좋아. 잘하 잘하네. 잘하네 잘해, 잘해 갑니다. 스타마이 큐. 와우. 인정. 오케이. 아 그럼 이 정도면 저도 충분한 것 같아요. 어 뭐야? 축구도. 내가 네, 지켜했어 자, 잠시만, 한 가자. 어? 내 거! 고마 치킨! 치킨! 아니, 모르겠다. 음. 야, 야, 근데 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냐? 어, 아, 진 그, 아, 그, 굴다이밍 치킨이 없던 뭐예요? 준저 콜라 한거주세 콜라. 콜라. 용거 닭다리 주지면안 돼요? 아유, 맛있다. 어. 아유, 맛있어. 많내들 먹으라. 하하하 아, 맛있다! 이야! 조용! <웃음> 오케이. 야, 야, 근데, 야, 근데 아, 왜 각자 캐릭터들이 없냐? 다캐릭터들 응. 바뀌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웃음> 어, 캐릭터가 없어. 아, 이제 보면 알겠지. 준비됐어? 음. 시작해볼까? 공생! 공생이란 서로 함께 나누며 산다는 에이, 뜻으로 스키, 스키. 아니 우리도 사전적 의미는 알지 맞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왜모인건데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대로 안된다고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 있어 그럴 그럴 필요 있어 그리면 안 됐어. 아니 신발을 그거 맨날 집어넣어야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정신감. 되고 그럼 각자의 의견을 말해보시죠. 어어우와 흑자 어우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와 우와 어와 우와 우와 우와 우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어 우와 우와 우와 어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자아차 형만 먹길 왜요 자만스가 자만합니까? 씨아! 아니 친구야. 너 같은 친구 들 때문에 내가 요리를 못 하는 거야. 아, 그래도 화장품을 좋아한다다가 화장품은 시원해야 돼요. 냉원해야 돼요.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음식은 시원한 게뭐려요 냉장고가 만들어진 아, 거야. 아, 아니 음식 화장품 을 섞이면 어떻게 해? 자자 진정들 좀 하세요. 여긴 더 나은 하숙생을 위한 의견 조정의 자리라고요. 아 이거 아니, 아 안돼.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한명한명 하나 더 두면 되는 거 아니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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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년동 쓴건데 오케이 지민이 욕조 지민이 진짜 좋아하겠네 크 지민이 울겠다 이거 받으면 오케이 아니 이런 것도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진짜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아 이거 누가 갖다 놓을까 응? 이겐 뭐야? 너 제발 우리한테 버리지 마 갠퇴형 야 버린거 아니야? 진짜 억울하다 나는 그냥 너한테 나눠준거지 형 근데 그건 버리는게 아니고 나눠주고 선물라다 요렇게 변한게 맞지 않을까요? 진짜 형밖에 없네요 하. 잠깐만 음. 야, 너도 진짜 주변에 삼고 또 싶어도 쉽기도... 너무 작네 윤기 형이랑 야지에이 윤기 없음 하루종일 집에 없었음 그래요? 응 어디 갔대요? 글쎄 뭐 어디가 놀러갔지 않았을까? 야! 민혁이! 없네? 안다겠어 이거 놓고 할게요이건 뭐지? 없서졌네 아 이거 부러서 지는 건가? 하아아 원래 아, 아, 부서 지는 거네. 야, 윤기 어디 갔어요? 그건 뭐예요? 어, 누가지? 그려도 윤기인 건데 이거. 윤기 형, 윤기 형, 어? 깜짝이야. 와, 와, 와뭐 누워 있는 거 같은데?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오우. 어제부터. 오우. 지, 진짜, 진짜 돌맹인 줄 알았다. 아미 말을 하고 누워 있던 거야 이아뭐야어진짜 돌맹인 줄 알았어요, 형. 뭐야? 아걔 나잖아. 아걔 나잖아. 이 뭐야? 음? 음. 난... 난대좀로작것 같은데... 허석이 주면 좋아하겠는데, 이거 허석이 좋아하게 되겠다. 아, 그거 형이 준 거예요? 내가 저한테 받아? 남준이가 저와 다게막해줘야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솔직히 좋은 거 아닌가요? 나도 되게 인형을 벗겨줬는데? 또 어, 시작을 게보니까 저도 화도 올것기도 하고 알 그럼 나한테도 좀 줘요? 어? 오케이 오케이 응, 이거 취소할게요 나도 귀차 하나 정할게 가져 가자 가져야 무지개 개야지 오자 오, 겨우, 오, 너무 사랑스러워. 자. 음, 음, 음.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이건 뭐야? 하! 아, 씨... 아이... 아이씨! 으아 뭐야? 야! 너왜 여기있어? 아 빨리 네 방으로 가! 전이라고 있는 게 좋아요 아! 으아... 아이씨... 이것도 언제 다 정리해? 아 졌다. <람쥐> 에. 어이... 어. 어이구... 음. 뭐야 이거? 에, 어... <람쥐> 어이구... 뭐야 이게? <웃음> 아, 맞짱. 흐흐흐날놓으 어, 난손도안 되게 너무 싫어. 왜 다들 정확정리안 하는 거야 깜끔몰라 깔끔. 그래봐 뭐 정리 정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로 여기 여기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보니 신발은 보리니 신발장에 넣자지. 제가 늘 얘네다입니까? 아니 나도 신발에 넣고 싶지. 근데 공간이 없잖아. 공간이. <목소리> 아, 안에 <목소리> 공간이 뭐야? 공간이 없는데 어떻 하라고? 정국이. 뭐야? 정국이. 정국이. 뭐야? 2다 주문 저렇게 m 2 거야. m 2m. 빡빡 2m. 2m. 2m. 2m. 2m. 2m. 2m. 2m. 2m. 2m. 2m. 2m. 들 m 2m. 2m. 뭐 m 2m. 2m. 아이고 경구아 예? 뭐해? 아 그냥 밖에 뭐 있길래 뭐해? 왔어요. 형은 밖에 있었어 어디가? 어디가요? 몰라 와 이게 뭐야 야 이건 또 뭐야 와뭘 가지고 오는데 아이야 저도 충분한 것 같아요 어! 뭐야! 치킨이 내가 신경 자들 점심 먹자! 어! 가고 치킨! 치 모르겠다, 치킨! 바벅지살 야! 근데 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냐? 아우! 아, 그 다음에 치킨이 없으 뭐예요! 준저 콜라 한번 주세요, 콜라! 콜라! 형거닭다좀주지면안 응. 돼요? 아음 응, 맛있다! 아이 맛있어 마늘을 먹어라 쫙+ 하하하 쫙+ 쫙+ 쫙+ 쫙+ 쫙+ 쫙+